여기서 이제 어 제곱이 이제 거듭제곱이 이제 먼저 계산되니까 네. 이제 마이너스 이 제곱을 계산하면 이제 사가 되고, 네. 네. 어 네.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이니까. 5를 그대로 써주고, 그 다음에, 제 앞에 있는 125나 기호를 계산하면 25가 되기 때문에, 아... 결국에는 이제 25-5 곱하기, 아 마이너스 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20 되니까, 네. 계산해주면 이제 결국에는 5가 돼요. 아, 그렇군. 네. 어, 이 분명 히는 마이너스인데 왜얘 플러스가 되는 거죠?